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밖에서 오는 행복도 있겠지만 안에서 향기처럼,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은 많고 큰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사소하고 아주 조그만 데서 찾아온다. 조그만 것에서 잔잔한 기쁨이나 고마움 같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행복이다. 너무 문명의 이기에 의존하지 말고 때로는 밤에 텔레비전도 다 끄고 전깃불도 끄고 촛불이라도 한번 켜보라. 그러면 산중은 아니더라도 산중의 그 감을 간접적으로라도 누릴 수가 했다. 또한 가족들끼리 아니면 한두 사람이라도 녹차를 마시면서 잔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거기서 또한 삶의 향기가 피어나올 수 있다. 때로는 전화도 내려놓고 신문도 보지 말고 단 10분이든 30분이든 허리를 바짝 펴고 벽을 보고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라. 이렇게 스스로 묻는 속에서 근원적인 삶의 뿌리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명의 커다란 이기로부터 벗어나 하루 한순간만이라도 순수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을 뿔이 있는 소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고 이빨이 날카로운 호랑이는 뿔이 없으며 날개 달린 새는 다리가 두 개뿐이고 날수 없는 고양이는 다리가 네 개다 아름다운 꽃은 열매가 변견찮 커. 고 열매가 귀한 것은 꽃이 별로이다. 세상은 공평하다.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사이다. 불평하면 자신은 손해만 볼뿐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뭔가가 부족하면 생활은 조금 불편할지 모르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감사라는 삶의 태도에 있음을 많이 경험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매 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살자.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힌다.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울 수 있다. 부족한 사람에게서는 부족함을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넘침을 배운다. 스스로를 진리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이것도 오래 가지 않는다.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3%의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모른다. 항상 웃는 얼굴로 살다 보면 당신에게 행복이, 좋은 일이 찾아 올 것이다